와, 와 고마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마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요 아, 대신 네. 제가 옆에서 육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 너무 기분 좋은 게저 1등 하시고 근데 저도 바로 뒤이어서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성적이 다 좋아서 같은 1등기랑 선부할까요 네. 네, 저는 꼭 해주는 몸 중에 하나라서 한달 남았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딱 지금 39일 남았습니다. 아하, 렛츠고! 네. 셋! 워밍업이죠? 몸이, 몸이 어, 넷! 우와, 좀 앞부터 올라와서 시선을 여기 주고 네, 아, 그렇죠. 눈에눈 감고 해야 돼요, 핏솔드. 손가락에 힘 빼고, 고! 아, 셋! 아우, 잘한다. 네, 고! 이게 정말 시원하거든요. 네, 와 스트레칭. 오. 어. 확실히 1등은 달라. 아, 달라 달라서 달라. 예전에 어때는 가관이었는데. <웃음> <웃음> 여섯, 일곱, let's go, let's go, 여덟, 아 좋다. 여덟, 아두 개. 아홉, 원모, 원모, 원모 아나자 오케이, 굿샷 둘, 컴나 셋, 넷, 이지, 멀었어 다섯, 여섯, 일곱, 아, 하나, 여덟, 아홉, 열 아, 좋네요 일단끼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 일단이 막상 안 하거든요. <웃음> 안 해주죠? 저도딱 하면은 바로 그냥 이걸로 <웃음> 안 추워? 안, 안 추워? 이러죠. <웃음> 자, 여섯 네. Let's go 0 9, 10, 8, 9, o 0 11, 12, 13, 14, 15, 16, 17, o 8 19, 10, 11, 12, 13, 14, 15, 16, o 7 e 8 19, 10, 11, 12, 13, 1 e 15, 1 e 17, 18, 19, 10, 11, 1만 13, 14, 1 o 1 e 17, n 8 이다 아, 이 방법 좋았습니다. 아, 너무 덥다 이제. 아, 기 아, 아직 아직 멀었다는 거 이게. 혼자 옷을 벗을 수 있다는 거는.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아, 네. 아니, 저 지금 어, 저 오버사이즈를 입어서. 저희는 오버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웃음> 아, 준호님 오늘 도와드리려고 제가 좀 에너지 아낄라 그랬는데. 안 아, 돼. 아, 저... 나중에 툭 빠져서 안 해도 아, 돼요. 네, 오케이 네. 레슬기. 오늘 내 운동이다잉. 음. 하나. 오. 야 살아있네. 둘. 아, 아. 하나. 셋넷 a t s 오케이 두개만 두개만 두개만 t s it. That's 오케이 h a t s it. t 오 a t s it. t h a 나 s it. 요 h a 자 반았다 반았다 오케이 여기 h a t s it. That's it. That's it. t 두 a t s i 아아 h a t s it. That's it. 아 h a t 나 t s 자, 다섯. 높은 몽그랭이자두 어, 개. 일곱. 하나 더. Let's go. 하나 둘셋넷 아홉. 컴온 열 파이 모. 하나 둘 easy easy e a s 하 아홉 열. 오 이건 진짜 좋다. 프론트 로우는 음. 위에서 아래 당기는 운동이라 어디서 자기딱 온다라는 걸느끼기되 어려운 운동 여러 부위 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원앙으로 당겼을 때딱 이분만 이 들어가기 네. 때문에 느끼기가 쉬워요 아, 네.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발전을 했다 아 그럼요 누구한테 배웠는데 뒤에서 보니까 합류할 수 조금. 아 역시 장성이요 <웃음> 장성 화이팅 <웃음> 파이팅 아홉 열, 하나, 둘, 세개 더, 셋, 아. 넷, 하나 더. 뭐 진짜 몸이 살아있다 아직. 와. 하나, 둘, 셋, 좋다 넷, 다섯, 세개 더, 하나, 둘, 셋, 두개 더. 끄고. 아 이거다. Let's go. 아, 1등못했어야 아, <웃음> 재밌는데. 오, 예상 못했어. 괜찮아, 잘했습니다, 잘 하나, 하나, 둘, 하나, 셋, 어, 좋다. 대단합니다. 났어. 여섯, 일곱, 다섯 개 가자. 여덟, 아홉. 좋아. I feel a l o t I feel a l o t 야. 이거 이거 이거 언제나 말이에요. 아, 이게 슬랭이라고? 슬랭? 슬랭, 슬랭. 아, 이게 아, 영어예요? 예, 예. 예, 흑인 애들이. 아, 멋있다. 아, 영어 잘하고 싶다. 아, <웃음> 이, 이 영어 못하는 사람 특징 아세요? 제일 무서운 게 미국 엘리베이터야. 항상 말을 걸어. Hey, how are you? 아, 또, 한국 아, 사람은 또, 네.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면 또, 다다다다다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핸드폰 계속 보고 있고, 미국 이번에 어서 오신, 오신다고 해가지고, 네. 좀 든든합니다. 아, 백신 맞고 지금 바로 운동하잖아요. 멋있어. 후퇴 없지. 둘, 어, 셋, 넷, 다섯 멀었어요. 음. 한 번. 어, 여섯, 음. 일곱, 여아 좋습니다. 오, <웃음> 와. 나도 해볼래요. 오. 자. 너그 차이가 이제 비견이 확나지 여섯, 일곱, 아, 여덟, 음. 아홉. 아홉. 열두 하나 하나 더 여덟 아홉 옆 투머 아, 아 근데 저 내년에는 어깨가 진짜 더이뻐질 거야 어깨가 모양을 네. 잡았어, 모양을 완전히 아... 두달 전까지는 안 했거든요,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 사이즈가 차이 난다고? 네 아...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요새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 장점은 더욱 장점으로 아... 바디빌딩보다 너무 부러운 게짤 수가 있잖아 피지크는못 짜잖아요 포즈를 취할 때 짜는 게 없잖아요 아 그럼, 그러니까, 그럼 지금 체형만 만들어서 네, 가는구나 조금 그, 어, 아쉬워 그런 게 아, 도전해보세요! 클럽 같은 거 아, 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웃음> 전... 아니 볼록면서 전혀 생각이 전... 없습니다 전해보세요. 영광이야 영광 니까원판만 <웃음> 유튜버가 원판을 껴주고 <웃음> 저 춤까지 출수 있어요 주님위해서 아, 미안하다 진짜 알겠습니다 좋아 t <웃음> 렛츠고! 와 어, 아홉 열 하나 둘셋 아홉 <웃음> 자, five more <웃음> five m nice 하나 그이 a 셋넷나소아넷잘하어 아직 남았어요 <웃음> 이거 생각없이 그냥 토토 토. 아홉 둘세개셋두개넷 <웃음> <웃음> <세>. <웃음> 오케이 일 번, 두 번, 여덟, 아홉, 다섯 개나, 하나, 여덟, 아홉, 열, 하나, 아, 둘. 나도 운동을 배워 다녀야 되나? 어떻게 저렇게 운동이 늘지? 와 너무 신기하다. 이제 처음 운동 하러 왔을 때랑 지금 아 아예 다른 게어 당기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 요 마랑님이. 다 왔어. 여섯, 아, 일곱, 아, 여덟. 둘, 시선 위에 보고, 위에 보고. 셋, 그렇지. 넷, 굿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잘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운동 중간중간에 늘려주시는 게. 응? 이거, 네, 새로 나온 머신인데, 저기, 땡기면은 비하인드가 돼요. 아 요새 응. 최애 운동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기면 피라인드로 먹어요 아 그러네 몸을 앞으로 숙일 필요 없이요 당기기만 하면 돼요 아, 수... 마지막 운동으로서 느낌 위주로 여섯 아. 일곱 1스피드까지 가야 됩니다 여덟 가볍게 아홉 열 하나 아홉 열 하나 둘, 둘.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아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고 그래도 옆에서 까불라고. 어, 근데 왔는데. 약간 인생에 코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에이. 코치가 왜 필요해? 오늘 솔직히 평균 운동량 이상을 더 땡긴 것 같아요. 17일에 이제 올림피아 대 이제 가십니다. 라스베가스로 가시는데 저도 가거든요, 미국에 올림피아 응원해 주시고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갑니다. 가자.